자 그럼 지금부터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저장소가 있는 원격 저장소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이 저장소 하나를 더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만들고 그 저장소와 여러분의 이 저장소를 연결시켜서 이 저장소에서 로컬 저장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원격 저장소로 계속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격 저장소의 개념입니다. 예, 별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. 예, 그것도 그냥 저장소의 하나일 뿐입니다. 자 그런데 어,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예,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구축하고 거기에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그 저장소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를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. 자 그런데 그게 아주 쉽지는 않고 특히나 이런 서버 환경에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Git의 세계에서는 여러가지 원격 저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. 자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GitHub이라는 서비스입니다. GitHub이요. 자, github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. git-github.com 이라는 사이트입니다. 자, 여기는 원격 저장소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. 또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격 저장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협업을 하기 위한 어떤 소통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. 또 업무를 관리한다거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건데,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GitHub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면 무료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프라이빗한 프로젝트, 다시 말해서, 어, 그 프로젝트가 공개되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gitnap.com 이라는 Github과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요. 자, 이 서비스는 신생 서비스이고요. 이 Github을 벤치마킹해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Github과 같은 서비스를 자신의 서비스에 자신의 서버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이 만들어진 이중의 오픈소스를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Github과 같이 예, 서비스형으로도 이제 자신들이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저장소, 어, 저장소를 만드는 거에는 제한이 없었고, 다섯 명까지 이 공동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료였는데, 제가 오랜만에 와보니까, 여기에 보니까, unlimited repository라고 되어 있죠. 예, 요거는 저장소를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고, u n 미티드 프라이빗 p 래 i 레이터라는 것은 c 래 l 레이터 o r a 는 예, 그 협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. 즉, 어떤 저장소 안에 p r i v a 하게 가입해서 협업하는 사용자의 수가 제한이 없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뭐 디스크의 그 용량 제한이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. 그래서 제가 사용할 때는 사실은 괜찮은 서비스인데 이 GitHub 대비해서 좀 약간 좀 불안정했었고 뭐 그런 불안정한 것들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github으로 넘어갔고 github에서 프라이빗한 프로젝트들은 github에서 약간의 돈을 내고 사용을 했었는데요. 여러분들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맞는 솔루션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결 정책이라든지 예,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때 죄가 한 말에 의존하지 마시고,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이 GitHub, GitLab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,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소스코드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. 자, 근데 그걸 어떤 특정한 회사의 서버에다가 올려놓는 거는 좀좀 좀 걱정되는 일이기도 합니다. 자 그런 경우에는 자사의 서비스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다가 직접 이런 솔루션들을 구축해서 원격 저장소로 어..사용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직접 이런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. 사실 긴랩 자체가 원격 저장소라고 할 수는 없고요. 원격 저장소는 사실 이 Git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 Git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. 다만 이제 그것을 좀 웹에서도 편리하게 볼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다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죠. 그래서 GitLab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 예, GitHub에서 웃기죠? GitHub에 있습니다. 자 GitLab을 검색하셔서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자신의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어, NHN에서, 한국의 NHN에서 만든 예, 이런 솔루션이 또 있습니다. 요비라는 요비 라는 겁니다. 요비.io 자, 협업개발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. 이것도 일종의 원격 저장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. 어, 아까 말씀드렸던 GitLab이나 또는 GitHub과 어,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. 차이점이 있다면, 뭐 국내에 있는 NHN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,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또 개발팀에게 쉽게 문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한국의 개발자들의 어떤 실정 또는 이 정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겠죠. 그래서 이 요비 같은 경우도 NHN에서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런데 우리 수업은 g i t h 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요비라든지 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생활코딩의 수업이 있거나 또는 생활코딩의 수업을 만들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,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g i t 에서 원격 저장소를 생성해서 그것을 로컬 저장소로 연결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